자, 이번 판은 나이아스인데 의사 1등분을 만났던 판이거든요 솔직히 좀 초반에 빨리 잡아가지고 어그로에 관한 정보보다 약간 캠핑에서 심리전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춘 영상을하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빠르게 잡고 나서 그쪽으로 창 던지고 포드 캠핑해 줍니다 자 대충 포드 저기 귀 보였으니까 확실하게 가두기 해놓고 오른쪽으로 올줄 알았는데 아예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거 스 사야 줄 알았는데 안사서 일단 구출은 됩니다 하지만 떱떱 낮기 때문에 아쉬울 건 없죠 그리사님이 느리게 넘어서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왼.. 오른쪽은 아까 내가 큰 공장에서 왔으니까 일단 보통 오른쪽에서 구출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왼쪽부터 체크해주고 골상님 앞에 오는 거 봤죠 골상님이한자잘 어, 내려주면서 아! 내가 욕심부려는데 이거 담당해주고요 포드님이 예, 뛰어가지고 구출을 하려 했으나 아, 못구하죠 네, 포워드가 왜간왜 왜 구출하러 갔는지 알았냐면 은 습기가 올라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 포워드 얘가 구하러 갔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포워드한테 다시 돌아가고 네, 포워드가 포다닥 도망갔길래 따라갑니다 앞에서 회수해준 다음에 공 쓰는 거 보고 마무리 공 아끼면은 뭐라 했죠? 아 죽는다 공 아끼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독기 간지 한번 해주고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다음 구출이 고개... 골동품 상인이었어가지고 어 굳이 이런... 캠페인은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저 어차피 골상은 구출로 오는 거라 해독기를 안 돌리거든 결론 적으로는 여기 곤충학자 해독기를 더 돌릴 수 있게끔 각을 시간을 벌려준 거다 다름없죠 른 그래서 골상 해독... 골상에 네, 붙출 오니까 스키 좀 만들어가지고 네.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창 던지는건 에바고 그냥 몸으로 비벼가지고 스키 만들어줍니다 근데 퉁서 쳐가지고 구하니까 저도 네, 잡아주고요 84%까지 찾기때문에 골상에 한대 노려봅니다 네, 무빙으로 잘 피하고 이거는 심리전? 지금 나이스 이게 하다보면은 언젠가는 한번 걸려들기 때문에 아주 제가 상황도 유리하고 심리적으로 제가 유리한 지점이라 그 음, 한거죠. 이거는 판즈 뒤에 숨어가지고 가는 척 해준 다음에 통수 쓰게 해준 다음 풍평! <웃음> 아 이게 약간 빠르게 하니까 좀 그런가? 제가 이거는 느리게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음.. 올리겠습니다 이거 날로 하니까.. 뭐 안되네.. 스키 50% 채워주고 스키 한번더 50% 이러면 꼼꼼하게 해 되죠 아 이거 플라이를 쓰고 들어올려야 한다 음. 들어오자마자 50% 채워준 다음에 아 에잇! 어차피 뭐 근데 스킬을 너무 잘 만들었기때문에 포든 죽어서 불상까지아 고나까지 마무리시켜줍니다 우리 불상 친구는 플래시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아 그냥 될까음상남자택 그냥 들지 그리고 풍평 심리전하지 <웃음> 쫄지 않지 어 쫄면 안돼 쫄면 그리고 곤충까지 타고가지 자 우리 둘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자, 이번 판은 나야스입니다. 호수마을에서 또 나야스 많이 쓰이죠. 인격은 3시, 6시. 자, 서독으로는 어, 원래 자, 개공이가 작곡가랑 같이 있으면은, 개, 작곡가가 2층 가고 개공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줄 알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작곡가가 있더라고요. 서독으로는 작곡가입니다. 음, 심리전에서 졌어요. 이게 하도 사람 마음마다 다르다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자 나오는거 확인했으니까 다대 타격 해주고요 서, 타격 굉장히 쉽게 들어갔죠 생각보다 그러다가 커버! 안되고요 <웃음> 어, 얌치 사석도 빼고 평타까지캔슬되고 그냥 미쳤다 나이스 미쳤고요 루포워드 구추로 오는거 내가 좀 어디서 온줄 모르는데 반자다 부수고 캠핑합시다 왼쪽으로 길게 던지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들어가면은 그나마 의자에서 의자를 꼼꼼하게 스키 채울 수있더라고 이러면은 음, 이게 그나마 스키 채우기 꼼꼼한 방법이야 자 스키 채워주면서 공포의 격 야무지게 약간, 운을, 그, 유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네. 아, 아프다. 제가 습기에 성공하면서, 보드가 다급해져서, 결국에는 공포가 맞은 거죠. 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작곡가님? 어, 작곡가, 숨은 명기네, 저거. 진비 명기? 어, 어, 어, 포드님, 하이. 자, 작곡가 마무리 시켜주면서. 오케이. 이러면은 커버 안 오죠.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당황은 했지만, 빠르게 잡아가지고 그나마 다행. 나머 해독기 4개. 자, 바로 앞쪽에 포드가 살아야 하는데, 안 살리고 해독기를 돌린다고? 이놈무자석 예,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웃음> 어? 지금이 어느 한전이라고 해석기를 돌리느냐? 환자 내리도록 해주고 한바퀴 돌아서 습기, 해수 이것도 한번 더? 아! 반대로 가죠 아끼면은! 아! 아끼면 죽어야지라고 하려 했는데 공이 없구나? 공이 없으면 안죽어야지 와하 아, 아까 공포을 맞은거에 대한 자기가 쌍똥을 치워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개공이가 스기가 찼기 때문에 중앙 해독기로 왔다는 게 정보가 따이죠. 그래서 중앙으로 와서 개공이 억으로 해줍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중앙 해독기는 항상 견제해주고요. 항상 돌리지 못하게끔 견제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던져서 항상 이렇도 돌리지 못하게끔 해주려고 하지만, 음. 뒤돌았가타 탐선 해독기는 많이 돌아간 해독기이기 때문에 돌아가구요 시킬 수 없었습니다 오도나고자 탐선 후추지 빠르게 붙어주고 자 습기 크게 만들면 무조건 오십시 채울 수 밖에 없.. 아 안됐구나 오케이 뭐 상관없고 자한번더 습기 그리 가속은, 안 맞죠. 최소한으로, 피해. 피해를 최소한으로 지켜주고, 아무지게 기다려줍니다. 어차피 나무 해독기 두 개였기 때문에, 아득하게 나올 일은 없죠. 그리고, 일단은 탐사원 자리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포드 캠핑할 때를 대비해서, 들고, 앞으로 끌고 나가줍니다. 괜히, 가, 괜히 그런 거누리는 사람이 있거든. 괜히 탐선 자리에 맞춰가지고 구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그런 거를 조심하기 위해서 탐선을 들어주는 겁니다. 같이 일어나면서 구출을 당하면은, 호드가 구출 실패를 하더라도 탐선이 일어나가지고 구출하는 게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이명이 안들릴 때는 저렇게 들어서, 풍평은 굳이 필요 없음. 어, 풍평 필요 없으니까, 캠핑에 강한 캐라면은, 아, 캠핑에 약한 캐면은 풍평 해도 되는데, 핸팅에강한캐릭이다 하면은 그냥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십번 채워주고 마무리 그리고 탐사원이 어디있을까 로데기가 너무 안들어가는데 공포 받지게 진짜 크긴 한가보다자마무리 시켜줍니다 어 블레, 플라이를 쓸줄 알았는데 안쓰고 자식들면은 음. 바로 쓰죠. 이제.